이번 시간에는 음성경보기 입니다 어, 문자로 pc에 t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성을 만듭니다 어, 음성 mp3 음성을 직접 스피커에 넣어서 인체에 감지되면 인체감지센스입니다 5m 이내에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이 스피커에서 원하는 음성을 집어넣는 음성이 나옵니다.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 필요한 음성을 집어넣으면 바로 이 스피커에서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키시고볼륨은 위로 올리면 가지고또 낮아지게 되겠죠. 전원 온오프입니다. 그리고 AB 버튼은 처음에 SD 메모리에 PC에 저장된 마이크로 SD 메모리에 칩에 MP3 파일을 만들어서 만드는 방법은 저희 강강카메라나 무선 CCTV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USB 마이크로칩을 누르시고 A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온 어, 버튼을 올립니다. 그러면 약 40초에서 60초 어, 이후에 바로 이 SD 메모리에 있는 음성이 이 스피커로 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빼셔도 관계 없습니다. SD 메모리로 드시고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배터리가 리듬 배터리가 내장돼 있습니다. 이게 3일에서 1주일 이상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사무실에 쓰는데 약 3일에서 일주일 이상 쓰실 수가 있고 평상시에는 이와 같이 이 휴대폰 휴대폰 충전잭을 또 꽂으시면 됩니다. USB 충전잭을 꽂으시면 됩니다. 쉽죠? 일반 그 휴대폰잭에 꽂는 충전용 이 아답터입니다. 이거를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이브 스피커에 또 연결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음성을 들어볼까요? 자, 네, 그래서 이 센서에 인체 감지가 되면은 약 45m 이내에 인체 감지가 되면 바로 어, 이 스피커에서 음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같이 챈더를 사은품으로 드리는데, USB 마이크로 칩하고이 챈더에 꽂으시고, PC에서, USB PC에서 MP3 파일에, 원하는 MP3 파일을 만들어서 다시 내가지고, 이 스피커에 꽂아서 A버튼을 누르고 전원을 원하면 이 스피커 안으로 어, 이 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